Thank you. Thank <laughs> you. 그나도테와해는데그 안타 본 거야. 내가 한 National Assembly, National Assembly, which we made it all the time. But the step of South Africa, the next step of n o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과 함아아아아 Thank <laughs> you. <Marvel> Thank you. Yeah. 東京ランデリシルあうです<音楽><音楽><音楽>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 t h you. 아냐하그 포인트가 다른 진 다른 대학가 대구 밖에서 이원장에서 연차를하시기 바랍니다. This top is, 영천, you may use it on the r i g h you can transfer to express track. 이원장은 전동차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나벌 그냥 바로 가리고 라 예, 풀리는 이있거나는데좀아가는거 정튼을니다 <목소리도> d e s j a